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수능이 이제 6일 남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학교에서 소등식이라는 걸 합니다 3년 동안 해왔던 야간 자율학습을 끝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행사를 맞이해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학교 일상의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학교로 가보시죠! 학교 도착했습니다 장이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영상 찍 영상 올랐다 이거니 그래놓고 거안 쓸게 아니 그때는 그때는 나도 몰랐다 이거 나와 이는는 이제는 그런 거좀 신경 쓰기 때문에 <웃음> 먹을래 한시 <웃음> <응? 야, 시작. 웃음> 서비스 서비스 지금의 지 시간 오오오오 유튜브 보세요 돌려 돌려 유튜브에 이거 올라갈 거예요 지 아, 어, 다맞다고 주장하는 최갈진호 그 씨. 피해가 <웃음> 피해가 아, 진짜 맞다니까. <웃음> 과연 그님 맞을수 있을까요? 어, 어. 바로 틀려버리는 제갈진호 어, 어. 씨. 그 맞다고 어. 하는 제갈진호 <웃음> <체갈진오 웃음> 씨. <다> <웃음> 친구들. 아, 진들 어, 어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네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1일 선생님이 사주셨습니다. 합격 합격 합격 스파와 함 했네, 이거. 나좀 취업 잘 되는 것 같아. 스파, 얘들아. 이파가로 할 때나, 털로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부디 오늘 한 명도 집에 가지 말고, 개인적으로 사장이 있더라도 오늘 한 번만 그 선생님의 이창을좀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. 초등식이냐한년 그 yeah 동안 야전한 느낌 같 괜찮았어요 야전식이랑 하고 또공연식을하고 하면서 일단 못하겠으니까 야전이 못하잖아 하고 싶어 지금은 서람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초등식을 하면서 촛불들고 선배들이 나가는 것도 마중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직접 초등식 한다고 생각하니까 실감도 안 나고 막상 별 생각이 안오히안 드는 것 같아요. 아, 어. <웃음> 어, 지금 아, 네. 초대신인데 네. 이제 야자를 3년 동안 해오시면서 느꼈던 게 있으면 말씀 드릴게요. 딱히 느낀 건 없는데요. 원래 뭐 저녁밥 먹고 당영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원래 하고 싶하고 싶어하고 싶하고싶아 다시 다시 <웃음> 3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점 어... 전다시 이거 못합니다 <웃음> 아... 농담이고 재밌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자 친구들이랑 도망갈 때도 있었고 뭐 열심히 공부할 때도 있었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좀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이 <웃음> 저는 먼저 들줄 알았는데 어... 생각보다 좀 많이 아쉽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약간 끝나간다는 느낌?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... 진짜요? 네... 아쉬워요 <웃음> 그냥 열심히 못한 게아쉽습니다 음... 아쉽다 아쉽다 어... 그이에요 Yeah. 눈물 날것 같아요. 눈물 날것 같아요. 좀 되게 슬프시군요. 네. 작작합니다 맨날 밤까지 남아서 공부하느라 맨날 도망치고 싶었는데 막상 6일 남았다고 하니까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공부를 좀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쉬운 게좀 많이 커요. 솔직히 친구들이랑 렇게 야자하면서 추억도 쌓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끝내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쉽네요. 힘내심을 많이 키서 <웃음> 이제 어떤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잘 버틸 수 있어요. 음, 이제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고 어.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3년 동안 했던 야자를 끝나게 돼서 불가분하고 그동안 열심히 못해서 약간 후회되는 느낌. 빨리 합시다 <웃음> 3년 동안 꾸준히 야자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됐는데 정말 마음이 헐하고 친구들과 저녁, 저녁 시간 같이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좀 어, 섭섭하고 네. 끝난다는 마음이 시간 이 정말 수고 많았고, 결과를 떠나서. 내가 볼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, 이들이 결과도 좋으면 좋겠지만, 결과 어떤 결과든지 그냥 있는대로 그 받아들였으면 좋겠다. 화이팅! 어,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다. 그동안 갈고 닦은 그 실력, 수능에서 마음껏 많이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. 우! 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도망칠까 생각했던 이 야자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는 게 되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쩌면 길었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했고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은 것들을 보고 겪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때로는 힘들었지만 지금의 저가 여기 있을 수 있게 해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 잘 마무리해서 좋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